나에게 딱 맞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방법 매년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신고와 납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자신고와 방문신고 그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전자신고입니다 전자신고 시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텍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이트를 각각 들어가지 않고 홈텍스에서 신고 후한 번의 클릭으로 위텍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의 전자신고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는 종합소득세액과 개인지방소득세액이 미리 계산되어 발송된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입니다.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홈택스 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바로가기를 클릭 후 로그인합니다. 로그인 후 신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팝업창이 뜹니다. 내용을 확인한 후 예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으로 이동됩니다. 신고인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에서 주민등록번호 항목의 조회 버튼을 클릭하면 납세자 기본정보가 조회됩니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주소지 전화, 사업장 전화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입력합니다. 입력 후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신고 안내자료 요약 내용이 보입니다.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에 체크합니다. 개인정보 동의 여부를 체크한 후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이제 개인지방소득세를 연계 신고할 차례입니다. 신고내역 조회 클릭 후 지방소득세 신고이동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팝업창이 열리면 빈칸에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합니다.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하면 위텍스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홈텍스 신고 시 입력한 신고자료가 연계되어 기본사항, 납세지, 신고세액 등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누락되었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수정사항이 없다면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를 체크하고 그후 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됩니다. 전자신고는 핸드폰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손택스 앱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이동을 눌러주세요. 납세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위택스 웹으로 이동되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신고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모두체험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방문 신고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신고창구 방문 신고 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과 장애인분들을 위한 도움 창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전국 228개의 시군구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납부 방법입니다 전자납부 시 PC와 위택스 앱에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텍스나 스마트 위텍스로 로그인 후 결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해 주세요 가상 계좌를 통한 납부도 가능합니다 모두 채움 대상자의 경우 세액 변동이 없다면 안내문상 기재된 계좌로 바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은행과 ATM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잠깐! 23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 0 0만 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5월 31일까지 잊지 말고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주세요.